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경기불황에도 기술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외면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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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식점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창업 외에는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미래에는 평균 생존 연령이 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과거 70세까지 사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프레임을 70세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 70세 프레임으로 볼때그 재대우 연금으로 인생을 항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이제는 퇴직 연령이 50세 미만으로 줄어들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생명은 늘어나서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100세 프레임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인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빨리 퇴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미정류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 군인의 전역 후 기술창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범적인 기술창업 로드맵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참조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군인 A씨는 4년 전 국책창업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군인으로 헬기 조종사지만 향후 민간 비행기를 조정하려는 계획은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나이는 55세로 만기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군인 A씨는 현재 벤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창업을 전공하고 있으며 군인으로서 제대를 위한 제2의 인생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과 실습으로 어, 연장선, 학습, 학과 실습의 연장선상에서 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는 창업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 군대에서 어, 60만 대군이라는 그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어, 경험을 가지고 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창업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 군인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어, 창업을 할수 있도록 어, 도움을 주는 그런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각자 개개인의 취미, 즉 장점, 군인으로서의 특기 등을 중심으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보안학습을 하면 군인으로서 창업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창업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창업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술 창업이란 어, 미래는 1인 기업 중심으로 퍼스널 브랜드 창직을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화하는 창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1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창업을 우리는 기술 창업이라고 정의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운물만 파는 형식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방향의 전문가는 인생 경험을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융합해서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융합 전문가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우리는 덕후라고 합니다. 이런 덕후들이 결국은 융합 전문가로서 미래에 1인 창직 전문가로 활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어, 자신의 전문성 분야를 파악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발견하는 과정이 어,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찾는 단계로 어, 이렇게 미션과 비전을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 경험이나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 보안경험이나 이론을 어, 위해서 전문대학원, 전문학교 혹은 평생교육은 형태의 어,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최소 1년에서 3년의 그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창업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은 생존형 창업에서 기회형 창업으로 어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보통 회사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에서 일과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를 창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 창업의 과정은 1인 창직에서 어,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 창업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는 어, 70세 프레임에서 100세 프레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트렌드의 변화를 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 메가 트렌드입니다. 즉, 100세 프레임 자체가 어,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일어날 사항들을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 70세일 때는 하나의 그 직장에서 한 30년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은퇴를 해서 한 10년 정도 어, 살면은 이렇게 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50세에 오히려 정년 퇴임을 함으로 해서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년화된 직업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어, 창조경제 형태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지향형 창업에서 내실을 다지는 행복을 담보로 하는 행복창업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성장지향형으로 가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개개인이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창업이라면 앞으로는 작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형태의 그런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창업에서 이제 근극적으로 1인 기업으로 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한 사람이 주관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이 보편화 되고요. 그 중에 어 조금 더잘 되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회사 형태로 가다 보니까 1인 지식 제조업이 어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술 창업이 필요성인데요 어 실제 창업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결정을 위해서는 경험적 판단과 직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 기술 창업에 대한 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만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판단을 위한 어, 방법으로 정보조사 및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곳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사업은 지체되고 생동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감각 없이 결정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경험적 직관이 부재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미리 훈련되고 체화된 경험적 직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돌발적인 문제로부터 선투자 결정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창업은 경험이 쌓여 요 직관이 생기는데요. 어, 연속적 창업 이론에 의하면 어, 여러분의 창업, 여러분의 창업 경험이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데 유용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차 창업 성공률은 어, 29%인데 반해 이차 창업 성공률은 즉두 번째 이제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까지 이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은 무려 40%가 되고요 한40 4차까지 0 도전을 했을 때는 46% 그리고 5차 성공률은 5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창업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과정에서의 실패를 통한 값진 경험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번에는 기술창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창업은 개인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퍼스널 브랜드 창직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퍼스널 브랜드 창업의 조건을 융합적인 경험 자산과 이론 지식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평생교육원, 창업경영대학원, 전문기술학교 등에서 학습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진입을 위해서는 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전문성도 축적이 되고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3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서 수입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기술창업 로드맵에서 우측에 세가지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봉사를 통한 경험들 새로 경험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중간의 갭을 어, 메우는 것이 학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자신의 융합적인, 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어, 자신만의, 어,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봉사와 학습이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어, 분야를 개척하신다면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혼자는 먹고 살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창직과 창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전역 군인입니다 네. 아직 애들이 있다 보니 학원비도 그렇고 어, 생활 자금도 점점 늘어가다 보니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워서 해볼까 하는데 문제가 어떤 기술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네. 우선, 어, 지금 그 생활을 하시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는 좀뭐 많이 이해가 되, 되지만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익히는 데 있어서 또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익힌다는 거는 좀 어, 어, 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이전에 한 5년 내지 한 최소한 3년?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뭐 어떻게 보면 좀뭐 말단 직원이든 아니면 거기 가서 뭐 뭐든지 가서 이제 어, 배워본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해갖고 그런 회사에 어떤 먼저 가서 그런 노하우를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어찌보면 은좀 그게 성공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큰 도움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